남동생이 주식을 해서 빚을 지게 되었던 걸 알게 된건 약 일주일 전입니다. 엄마가 미리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오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실때는 항상 미리 연락하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소리소문 없이 오셔서는 볼일 보시고 집에 다시 내려갈 때쯤 제가 보고 싶어 전화 하셨다고 합니다. 왜 오셨냐고 물으니 알지도 못하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러시고 팽설 수설 하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느낌에 어디냐고 물어보니 지금 남동생 집이라는데요. 초기 와서 동생 또 사고쳤어 하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말을 돌리셨 죠. 하지만 역시나 결국 동생이 또 사고 를 쳤는데 이번이 두 번째랍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첫 번째 에는 투탕론을 썼고 이번에는 신용 반대매매에 돈이 다 날라갔다 는데 사금융 대출까지 껴있어서 28살에 빚만 1억이 넘게 있습니다. 동생은 이자가 불고 불어서 더 이상 돌려막을 데가 없어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어릴 적부터 이런저런 사고만 치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막아 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죠. 60대 후반에 연로하신 두 분께서는 이제 모아둔 돈도 다 쓰셨습니다. 남아있는 건집한 채인데 그게 두 분의 말년의 희망입니다. 헌데 저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는 제가 전화해서 화를 냈더니 본인 말로는 남자가 사고 좀칠 수도 있지 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때도 술 때문에 부모님 을 경찰서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게 하더니 비전도 없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자취방을 얻어달라 생떼를 쓰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 며 아직까지도 백수인데요. 그때 얻어준 자취방이 일반적인 원룸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시면서 언제 장가를 갈지 모른다고 동생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주셨었거든요. 저와 동생은 7살 차이고 저는 최근에 부모님 도움 없이 제가 모은 돈으로 시집간 신혼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 되었다고 해요. 은행권 빚과 동생 앞으로 된 집에 저당 잡힌거에서 이제 약 5천만원 정도 빚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오천은 동생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도 엄마는 속이 너무 답답해서 꼬박 밤을 세우시고는 서울로 와서 동생 자취방에 들렀던 거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겠죠. 저도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 듣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남편이 제가 주먹을 막 허공에 휘둘렀대요. 꿈자리가 하나 어던 거죠. 아직 남편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엄마도 얘기하지 말래요. 사돈 볼명목도 안서고 친정 흠 잡힌다고 하시네요. 오늘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화가 나서 동생 욕을 막했더니 네가 이렇게 분해하는 거 보면 괜히 얘기했나 싶다. 그냥 엄마 아빠만 힘들고 말지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시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요즘 아빠는 정년퇴임하시고 우울증이 왔답니다. 엄마는 아빠 시중 들고 할머니 병간호 하시고 동생 잘못 키운 거 같다고 매일 후회만 하며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남자들이 감정이 좀 욱해지면 집안의 물건도 다 부수고 본인 몸도 막 다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어떻게 될지 무섭다고 절대 화내지 말랍니다. 충분히 혼냈다고 더 이상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세번 정도 통화 하면서 동생 상태 체크하고 있다는 엄마. 부글부글 끌어대는 마음을 삭히고 사연 보내봅니다. 주식이 참 주위 사람들까지 황폐하게 하네요.